안녕하세요. JH 캠핑입니다. 오늘은 오랜만에 캠핑을 나오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선제도. 지금 지나고 있는 다리가 선제대교입니다. 앞에 보이는 쪽이 선제도입니다. 선제도를 거쳐서 다음에 영흥도. 옹진군 영흥도로 차박 캠핑을 가고 있습니다 어, 여기는 그 원래는 섬이었습니다만은 전부 다 이제 대교가 놓아져서 차가 이렇게 다닐 수가 있습니다 요즘 황산지 미세먼지 인지 하여튼 하루종일 이렇게 부었습니다 자, 지금 영흥도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영흥대교입니다, 여기가. 영흥도에서 일행들과 같이 캠핑할 예정입니다. 일행들이 캠핑하고 있는 곳을 찾아가 보겠습니다. 지금 물이 다 들어와 있네요. 오늘 여기 영흥 펜션 타운으로 왔습니다. 아추장서안 들어가고, 사람은 별로 안 보내. 어, 아래쪽에 내려가서 준다니 내가... 우거지, 우거지 손해 장탕입니다 응. <웃음> 네, 맛있을 것 같아. 아이고, 이제 막잘뜰 끌래? <웃음> 이거 한번 말려놓은 거기 때문에 쌀을 어? 김치 찌듭니다. 하고 음... 밤에 야경이 너무 멋진 영흥도입니다. 저쪽에 보이는. 대교가 영흥대교입니다. 여기는 바다에 지금 물이 다 들어와 있네요. 아 이쪽에도 우리 여기에서 차박하고 있습니다. 물 빠짐 받아 보면서 멍 때리고 있습니다. 친구네 엄마표 잡채입니다. 잡채. 잡채. 음. 와 영흥도에 사는 친구가 소라를 이렇게 많이 잡아갖고 삶아갖고 왔습니다. 오래 붙어 있다고 음, 돌소라랍니다. 그다 이거밖에 사이즈 어, 자체가 작네요, 이게 원래. 맛은 있네요 무기골뱅이보아구이거다고겠는데 <웃음> <버터 웃음> 이정도면 도저셔보거요 벌써? 와. 유빈이랑 소금 거 저거. 저 소금 거넣거 저거. 아니고거 저거. 저거. 저거. 저거. 저거. 저거. 저거. 저거. 저 응. 응. 앞전치는 카메라가 또 나갔네 이런, 이런. 나는 구봉도 그 사진 찍는 데 있잖아요 그 동그란데 어. 거기서 아웃 놈하고 아웃 내가 국물 줄이야 요아 그냥 서버요 그냥 급기사 어. 떠나다가 아, 내가 왜 걱정했습니까 내가 한게 아니거든 잘리 했 근데 이식사 농담 낙지볶음 아 이제 고춧가루 다딱다 긁고 어? 이 이거 넣으면 설탕이 필요가 없는 거야 이거는 음. 소스 여보세요. 나 이거 자지유 네, 진짜. 그. 야. 아 이거 맛있게 네 다. 구워줘. 좀 해. 아집 그지 않아. 안들어나 달래 청국장. 간다 아. 이 됐다. 아. 여깄지고 있어 있어. 여기 달리는 옆에서 괜찮음? 응. 이거 좋아는 거야 어? 여깄 있어 자여 달리는 옆서 괜찮음? 응. 야 그리고 우리 다 앉아서 사진 한번 찍 아유 자김 볶음밥까지 어, 그냥 그건 그냥 싸먹어 김 편칩니다 <웃음> 이 무슨 <모든> 김이야? 내래? <웃음> 먹을만해? 갈게주지 <웃음> 말고 요 열로 있게 그냥 하나 냅 어. 물은 자꾸 줄, 줄어들고 있어 이 열로 있게 내리도 오늘의 캠핑을 모두 마치고 집으로 돌아갑니다.